자 차트에 대해서 질문이 다시 올라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범위를 씌웠는데 일본 위에 숫자 1 5 4 3 2 15가 원치 않는 값이 나와서 문제가 된다는 질문이신데 이거는 일본이 보면 1이죠 어디에 있냐면 여기 일본이 1이라고 해서 관광객이 범위에 있죠 그 다음 호주도 5라고 해서 범위가 있어서 관광객을 범위에 포함시키시면 요렇게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범위 씌우실 때 국가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 누릅니다. 그 다음 1번부터 폴란드까지 범위 씌우시고 수위 클릭 범위 드래그 해서 씌우시고 순위 끔 클릭 범위 드래그해서 씌우시면 됩니다. 이러시고 삽입, 세로막 대형, 묶은 세로막 대형 하시면 숫자 없이 정확하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.